안녕하십니까.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전교육의 사업 주요 질의응답 설명을 담당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제도전부 민경훈 과장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선정되신 예비창업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20개와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주하는 질의응답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협약 체결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입니다. k s t a r 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을 진행하며 선정되신 예비창업자와 주관기관,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의 3자간 전자협약으로 진행합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전교육 수료, 사업비 전용계좌 및 카드 발급 등입니다. 준비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주간기간의 검토 완료 이후 안내에 따라 개인용 범용 공인증서를 이용하여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사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교육 내 K스타트업 홈페이지 주요 기능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주간기관, 전담기관, 3자 간 전자협약 체결 이후 사업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전액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사업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고 해당 사업비 비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해 주시면 주간기관에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만큼이 거래처 계좌로 이체됩니다. 카드 사용의 경우 사업비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이 이체되며 카드 결제일인 매월 14일 또는 15일에 출금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으니 전자세금 계산서 건의 경우는 부가세 해당 금액을 거래처로 이체하셔야 하고 사업비 전용 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부가세 금액을 카드 결제일인 매월 14일 또는 15일 전에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입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미입금하여 카드 비용이 연체되는 경우 발생하는 연체비용은 선정자께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입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주간 기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간 기간에서 별도 안내드리는 변경 가능 기간을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중간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입니다.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만약 협약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협약 취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1년,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있으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사전교육 8시간, 역량강화교육 16시간, 심화교육 16시간,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협약 체결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수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료하시어 수정사업계획선에 수료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심화 교육은 주간 기간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미 수료자께서는 예비창업 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제25조 교육수료 미준수에 따라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비 집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예비창업자께서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하신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비 지급 요청을 해주시면 주간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주간기관의 1차, 2차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비 지급 처리 대원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 기계장치 등 구매 품목이 공급가액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외주용역 추진 시 계약금액의 공급가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계약을 체결할 외부 전문업체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 전 반드시 주간 기간에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집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사업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 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만 온라인을 통해 사업비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의 경우 발급받으신 사업비 전용 카드만을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집행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입니다. 수정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시고 사업비를 편성하신 내용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사업 세부관리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는 건에 한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침이나 기준에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업비 사용 전 반드시 주간기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고용보험 미가입 직원, 친족 등 사업비 집행 불가 대상에게는 인건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가세, 기타 창업지원 사업에 민간부담금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고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및 프리랜서와 거래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예비창업자 신분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예비창업자분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전용카드는 신한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포함한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전용카드는 신한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후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입니다 k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카드 사용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간기간에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된 집행증빙자료는 모두 필수 제출사항인가요?입니다. 모두 필수 제출사항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한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증빙자료 중 검수조서에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입니다. 사진첨부는 필수입니다. 특히 다량의 재료를 구매하거나 PC 등의 기계장치 구입, 외주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수량, 품명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주간기간에서 추가 사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창업활동비를 대표자의 인건비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입니다. 인건비 개념은 아닙니다. 회의비, 국내 출장, 문헌 구입 등 사업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세부관리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되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카드에 50만원이 자동 충전되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은 아니고 대표자께서 k s t a 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 지급 요청을 하셔야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한 직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수령 중인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사업비를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수령 시 해당 고지서에 경감된 금액이 명시됩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금 수령 중인 사실은 주간기관에도 알리셔서 원활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필요한 기자재나 재료 구매가 가능한가요?입니다. 사업비 전용 카드 결제 시 구매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간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해당 비용을 예비창업자께서 선부담하고 주간기관에서 실소요 비용을 확인하여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송 및 운송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하오니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관련 내용으로 열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 점검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중간 점검은 협약기간 중간 시점에 예비 창업자분의 사업 이행 현황, 사업비 집행 적정성,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계속, 보완,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 창업자께서는 주간 기간 안내에 따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간 점검을 통해 계속 판정을 획득하신 경우에만 자녀 사업비 20%가 지급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한 창업 아이템을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니다. 협약 기간 1분의 1 시점까지 1회에 한하여 창업 아이템 피보팅을 주간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팅이란 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일부 방향, 즉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 동향의 변화, 국가적 질병 및 천재지변 발생 등 부득이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피보팅 신청을 할수 있으며 피보팅 승인 여부는 주간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거절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최종 점검은 무엇인가요?입니다. 협약기간 종료 시점에 예비창업자분께서 제출하신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대비 이행결과 및 성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완료, 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간기간의 안내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 관련 증빙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질문입니다. 성과평가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입니다. 성과평가는 완료, 실패로 구분되며 완료는 세부적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제37조 최종점검에서 성과평가 판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창업자분들께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 또는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창업 패키지를 지원받으시면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주요 의무 사항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창업 아이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창업지역법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으로 구성된 창업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넷째,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